안녕하세요 그라시아 젤펜타베스케이터 티아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컬러젤과 3D젤을 사용해서 바다 느낌의 빛치 페스티벌 아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트 시작해 볼까요? 오닉스 파일을 사용하여 손톱의 길이를 다듬어 줍니다 티아라 버퍼로 손톱의 유수분을 제거해 줍니다 비테인은 손톱 중앙 부분에만 올려줍니다 비테인은 케라틴 성분과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젤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손톱에 건강하게 해줍니다 자연건조 30초 해줍니다 지젤리 베이스 젤을 손톱 전체에 발라줍니다 l e d 20초, UV에 30초당 케어를 해주세요 GC84번, GC90번을 그라데이션 하듯이 올려줍니다. LED의 30초 이후에 1분간 케어링합니다. 다시 한번 GC84, GC90번을 그라데이션 하듯이 올려줍니다. LED에 30초, UV에 1분을 키어링 해줍니다. 블랙홀 클리어 젤을 손톱 전체에 올려줍니다. LED에 0초 UV에 30초 키어링합니다 블랙홀 화이트 컬러를 손톱 전체에 얇게 올려줍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갈라졌으면 LED의 30초 이후에 1분간 케어링합니다. CTK 23번으로 낮자수잎사기를 그려줍니다. LED에 30초, UV에 1분간 케어링합니다. GJ2번으로 꽃을 그려줍니다. LED에 30초, UV에 1분간 케어링합니다. GTK 37번으로 꽃안에색감을 채워줍니다. LED의 30초 UV에 1분간 케어링합니다. CJ 139번으로 꽃 중심 부분의 색감을 채워줍니다. LED의 30초 UV에 1분간 케어링합니다. 지제 2번으로 꽃잎의 한쪽 부분에 라인을 그려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l e d 30초 1분간 키어링합니다. 크레이시 탑체를 손톱 전체에 발라줍니다. LED에 1분, UV에 2분간 케어링 해줍니다 GM2번을 사용해서 공과 튜브를 만들어줍니다 LED에 1분, UV에 2분간 큐링 해줍니다. GJ2번, GTK37번, GTK48번, GTK71번으로 튜브와 고개의 색감을 칠해줍니다. LED에 30초, UV에 1분 케어링 해주세요. GJ2번으로 나머지 부분을 칠해줍니다. LED의 3, 0초 UV의 1분간 케어링 해주세요. 이렇다 짤를 큐브와 공 부분에만 발라 마무리합니다. LED의 1분, UV의 1분간 케어링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치 페스티벌 아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